i n g t h r c 나는 성태 엔공 질련세 <목소리> <목소리> 다른 애들거는 다르다고 오케이 okay. 너네 랩은 무기소리밖에 샷라웃 하우는 센슬리 스펙 나는 성태 N07년생 다른 다르 애들거는 다르다고 오케이 okay. 너네 랩은 무기소리밖에 샷라웃 하우는 센슬리 스펙 초딩 래퍼들은 오토퉁 행인 근데 단 디포랑클래스 중둔 래퍼들은 그나만아겠다 생각했지 노캠 no 그럴듯 상식해버렸지 바이 머니 퇴계이 용사임 성태 0714 캐릭이 뭔디 뭐 퀘지 성태가 올케 어디 해보시지 래픽 내 앞에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고 OK 근데 이얘는 애니언들 스탠카 갔었을 때 영어 몰라 초록창이 검색 하는 너랑 너무 다르다고 오케이 본서가 서대를더들려줄게신기롭게 갱신 넌 그냥 병신 기억해 yeah, 선택 yeah, 동안 랩을 100명 잡게 일본을 줄테니 내벌스을 카피 일본도 아까워 계속해속 러닝 일본을 가지고 내 실력을 증명하지 되게 워너비 투근에 띄어진 내 음악 듣고 스토할게 이렇게, 이렇게 가사를 개같이 손도 새끼들은 빨아주지 쿠키비현실 에이 아무렇게 가사 쓰고 속사포를베트면은다 먹히지 왜냐하면 가사 보는 사람들은 없고 바르게 만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막기들 때문에 한국 힙합 비리위에너 같은 가이 들여잡으려고 바르 그래 1년 전 나와도 너처럼 넘 픽스 했지만 그 느낌 손나는 나왔고 여기 에 나왔고 여기서 랩핏 인간 복지기 풀스를 카피 자칭 래퍼란 놈이 작업은 안 하고 카톡에서 침묵만 하니 배알이 꼴리고 억울해서 2년째 랩퍼 여기 서서 나를 무시하던 래퍼들이 고른 남자 하게종이로만들어줄테니까 잡아. What a fucking a 가짜, a 가짜 래퍼들 a 전부 내가짜아 놓지. No 나를 몰랐으면 a 이제 a 봤으니까 a you know me. 아직은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더 위로 올라갈래. 가짜들 한 번만 더 그럼 죽어. We'll see. Never die, die. hits. Legend in the. 성태 불사 조댄내조댄내 조댔네, 라고 맨날 반복해 넌뜨댄난 퇴폐 넌 퇴배 걸렸네 그건 내 함정 붓시 비치거리고 히지 성태는 그런 말 절대 안아직 c r a 어느덧 일련진 얘기 어떻게 힙질이가 여기까지 와넌 제발 발전해 그러다 방전돼 넌 제발 바라게 하지만 넘 약해 그러면 어떡해 높폐 필체를 걸대 높폐 녹해 이네 말은 아니 그럼 실천이 너네 고생하지도 않고 어디를 하지 성태를 봐봐 그런전지야 그래, 구독 래퍼 정주행해봐 입에서 날 거야 헉벗서나 먹어야 헉 잠깐만 숨 돌리고 다시 랩핑을 어, 많은 내 랩을 즐겨듣네 어마 아들이 여기까지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성태는 안 주고 성태가 왜 주고 너희는 다 주고 너희는 잘 주고 어 주인공 버프 받고 올라가 저 위로 너네는 잘 가고 어내 옆에 사운드 다 있어 우리는 전다고 올라가 와 성태는 불사주야 주작은 아니야 주작은 아니야 성태는 아니, 랩을 1년이 지났지만 이 새끼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너네들 고치고 돌아갈게 내 랩에서 몇 번은 말했는데 쟤네들은 상관없으나 보네 건먹좀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라 저쩌라 암몰랑궁다먹을것 같아 이밥 구하느라고 이거는 삥노 겸너 내가 모델을 접으라 어 말아요, 헛. 어제 은행도 돈으로 매장에 간다한 베라리 샀어, 헛. 거기 니 여친 있길래 꼬시고 한강 그 라이브 갔어, 헛. Yeah. 내 차는 속도가 빨라서 니네 여친 멀미나 차에 도했어, 헛. Yeah. 모두도다 키가 귀찮아 매장이 다시 갓보고 yeah. 왔어. 이렇게 말씀서 새끼들을 빨아주지. 이게 대단해. 그러데까왜래버라겠어 yeah. 헛설하고 헛스래 새끼들은 헛스래 대해 나가니까 그런 새끼한테 베베. 이 말이 돼? 이거 말한대 헛방에서 어 너희들이 내처럼 놀때가사쓰고 좋나? 헛스하고 난데 가시고 받는다면 망할 놈의 이곳을 밖으로 이렇게 발악하는 거야. 가사에서 못하는 너희들에게 는고 yeah. 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너가 팬 레퍼 아니어 들어. 너도 그냥 처럼 마음을 바꾸나 성태를 버리고 이 됐잖아. 가짜에 빠지지 마로. 와, 어이 난 웃음을 참지. 턴치 레퍼 죽난타반에 들걸 니랩 네 가사 뻔하어중걸 성태를 기억했습까지 왔어 근데 너는 예선에서 바로. 해 버려 니랩 네 너무 더러워. 어떻게 제발 좀빼 거면 잘해. 리 스타일 배터도 더 보태 잘해. 못하는 놈들이 페이를 반해 못하는 놈들이 지원을 안 돼. 맨날 돈과 여자 얘기에 내볼데이 듣고 좀 올래. 성태는 발라 너네는 바라 가지 마. 바봐별잖아 uh. 우리 차 란 말이야 그러니 깍치지 아, 마라 PSU 뚫어버려 전부 니들 레벨 맨날 똑같아서 진보 우리를 봤날 매매매 웰카하니까 손씻의 k 요시켜나 비교하지마 따라 올려면 멀었어 니가 내말 믿든 안 믿든 안 신경 안쓰지만 이 말은 믿었으면 좋겠어 에이 데노스웰 둘리 타코 둘아세 오네 오소이보이세턴크리스콜디 c 슬랙 고리들은떼 돈을 벌어 고 바이소 맞네 뚫어버려 찢어버려 끝내버려 우린 쪼어 빨리 치워 주래는건 뭐, 너야 카펠라로드 패치 모드 맥� Everything be o k e v b o d y be okay. Everybody be a e v b o e okay. Everybody be 도 k a y Everybody be okay. Everybody be okay. Everybody yeah. yeah. be okay. Everybody be okay. Everybody b a y e d k a y e v e r o a n e o a y e v o 내 머릿속엔 네생각뿐이야 oh, 그저 yeah. 바라보지말 심장이 터질 것만 그헤 오늘은 yeah. 나를 피해 uh. You're so bad 나는 매일 너를 볼 생각이 설레였는데 이젠 나의 호의 거절하지 나어떻게 내가 모자라도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냥 손는셈치고 나와 만나줘요 bad 좋은 놈로 돌아갈래 돌아가서 다시 자리 볼게 나를 사랑해줘 배 나는 너를, 너를,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You're so bad I wanna fucking love Cause I got too many paranoid the fuck 그저 바라보지만 널 다시하니 곤란지매 아이고 아파 머리 맨넌날 떨어버린지 오래 You're so bad I wanna fucking love Cause I got too many paranoid the fuck 보지 지매 아이고 아파머리에넌날 떨어버린 지랄 중의 yeah. 문장으로 말해 진짜 철들 내는 자기 입으로 hey, 말해 나의 메오리도 타고 우리 있는 곳은 트위클리를 외리 반짝 너네 가서 속에 아이스 는저보다짬 나는 허수 근데 너네 왜 페이 받아? 에이 hey, 너 표평지 도착했지 쉴세 없이 올라가지 나는 바디 너는 페이기가 더 가지 근데 버리지 나의 간지 바치 빠지 빠이빠이빠이빠 새끼야 난안안 죽어 새끼야 성태내보따 이거 다 알잖아 모른다면 그냥 듣고 와봐 그거랑 이거 두 개로 충분한 잔아 에이 hey. 춤좀 고르고 다시 랩해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돼쟤네들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네 프로. 나만 왜 이래? 야 비트 바꿔봐. 어 사탄 없어. 이 부탁이 네사 선물을 준거니 여말 안네 네가 유출리스 포산타 차량 기사. 루돌프 대신에 탑보를실 굴뚝 없으리 창문 깨고 들어와. Yeah. 왜냐하면 이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루돌프 사슴코가 빨간이온 사탄에 존나게 빠졌거든. 이렇게 okay. 사타아버지가 송탄 저리 밤 동안 전 세계를 돌아 25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주는 속도란 레벨이 볼까? 아 그러기엔 속도가 이게 산타 걸문 이유, 니가 oh. 산타 받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징글 벨보단 웨이 백댄버금 산타로 뽑고 그냥 뒤로 빠져. 봐.